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bts 진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때부터 화려했던 진의 군 생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인 bts의 첫군 입대인 만큼 군 입대 당일인 지난달 13일부터 경기도 연천 소재 육군 제5보병사단 1 열쇠 신병교육대에 국내외 언론이 몰려들고 팬들이 내건 플래카드와 풍선이 휘날리는 등 진풍경을 연출한 바 있는데요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이례적인 경찰 인력이 배치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한 달여간 군생활 역시 온라인을 통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훈련소에 입소해서는 중대장 훈련병으로 뽑혀 화제가 됐고 지난 6일에는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SNS 페이지를 통해 화생방 훈련을 마치고 동기들의 도움을 받는 사진 등 훈련을 받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훈련소 수료식을 마친 인증 사진이 게재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진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에 재밌게 잘 생활하고 있다. 군대 허가 받고 사진 한장 올려본다. 아미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잘 지내라는 글과 함께 전투복 차림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날 진이 수료식에서 수료생들을 대표해 지휘자로 활약하는 모습이 담긴 다수의 영상과 사진 또한 각종 커뮤니티에 게재됐습니다. 이후 진의 본명인 석진이 미국, 멕시코, 필리핀 등의 SNS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일본 등 42개국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하는 등 이슈가 됐습니다. CNN, GMA 등 각종 외신은 해당 사진들을 SNS 공식 계정에 올리며 진이 5주간의 기초 훈련을 마쳤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의 첫 포상 육아 소식보한 30일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데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진이 최근 부대 내 장기자랑에서 1등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설을 앞두고 진행된 장기자랑 대회를 위해 진은 같은 조 동료들에게 직접 춤을 가르쳐줬고 이에 힘입어 진이 속한 조가 1등을 차지해 1일 포상휴가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이 군 입대를 하기 전까지 BTS의 군 입대 문제는 긴 시간 진통을 겪기도 했는데요. 지난 2021년부터 병역특례법 개정 관련 지지부진한 논의만 이어지고 이에 대국민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등 각종 논란과 이슈의 중심에 있었고 더욱이 완전체 활동에 제동이 걸려 하락세가 우려되기도 했으나 이때 후에도 세계적인 관심을 이어가며 월드클래스의 명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btsg는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아티스트 톱10에 19개월 연속 이름을 올리며 존재감을 빛냈다고 하는데요. 미국 소셜미디어 분석 업체이자 소비자 시장 정보 플랫폼 넷 베이스 키드는 1월 28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1월 소셜미디어에서 뉴뮤직 관련 가장 많이 언급된 아티스트 톱1을 발표했습니다. 진은 해당 차트에 19개월 연속으로 차트인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 아티스트 중 최장 기록으로 진의 막강한 화제성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진은 특별한 콘텐츠가 나오지 않음에도 남다른 인기를 자랑하고 있고 넷 베이스 피드 차트 론칭 이후 단한 번도 톱1에서 빠지지 않고 차트인함으로써 글로벌 학과의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팬들은 19개월 연속 석진이 정말 대단하다 이때 했는데도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은 게 신기해 주변에서 수료식 입덕도 심심찮게 보이던데 역시 김석진 진짜 핫하다 계속 찾아보게 만든다니까 이쯤 되면 국가가 진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왠지 제대할 때까지 계속 차트인 날것같아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